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오늘 문자, 아, 문자에서 질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아, 8시 아침 8시 47분에 도착했네요 아 본명은 아, 아, 말씀드리지 못이수머란 분입니다 아, 그냥 앞두 자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오후 2시 45분인데 아, 답변이 조금 늦었네요. 그죠? 아, 양해 부탁드리고, 아, 저도 일이 조금 있어서, 어, 아, 일을 보고 이제 답변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 이수,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가명을 조금 섞어서 제가 이렇게 네, 호칭을 좀 하겠습니다. 이수, 이수진, 이수진이라고 그냥 제가 가명을 이렇게 불러, 부르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8시 47분에 질문 주신 분인데, 아, 그냥, 아, 뭐, 일단 가명을 했었으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음 체중은, 아 신장, 신장이 158cm고, 체중이 48kg고, 어머리주머니 아 착용하셨네요. 머리주머니가 왼손에 110, 오른손에 70, 이렇게 착용하셨는데, 오른쪽 비대칭, 오른쪽이 조금, 문 오른쪽 폐가 커져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질문을 상당히 잘 해주셨어요. 질문을 상당히 잘 해주셨고 어, 동영상을 상당히 많이 보신 분인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같고 한 2주 전에 머리 주머니를 착용했는데 며칠 전부터 어, 배가 좀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음식이 안 넘어가면서 하루에 설사가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 2차 자각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수진 이수진님, 진님 아, 아, 이 증상은 굉장히 좀 일반적인 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아, 특히 이게 렇 모래 주머니를 착용하신 분들한테. 아, 뭐 가끔, 가끔씩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어. 이게 어떤 증상인가 하면 제가 이제 어, 질문을 보고 오전에 질문을 보고 제가 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 질문을 상당히 잘해 주셨어요 고맙고요 동영상 어, 동영상 많이 보셨는데 상당히 잘하고 계셨는데 뭔가 하나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왠가면 이제, 이제 예전에,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자제 하고 있지만, 이제 전화상담이나 이렇게 도와드리는 분들 중에 이런 현상들이 종종 있었어요. 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폐의 좌우비대칭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겠는데, 또 우리 이수진님은 오른쪽이 이렇게 있었고 또 착용했을 때에 어 한, 한 처음에는 한한 한 2주 정도 2주, 2주 안되겠다. 열흘 정도 되겠죠. 며칠 전부터 증상이 나타나니까 참 좋았는데 며칠 전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오른쪽 비대칭이 맞을 겁니다. 오른쪽 비대칭이 맞을 텐데 어 사람이 이렇게 좋다 보면 뭔가 좋다 보면 뭔가 놓치는 부분들이 생겨요. 어, 처음에, 이제, 처음에 모래주머니를 착용하게 되면, 이제 피하고 가스가 이렇게 좀, 그 전, 착용하기 전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서, 어, 가스도 더잘 빠져나간다, 혈액순환도 더잘 된다, 이런 느낌을 가지다가, 한계 지점에 가면, 어, 약간, 그니까, 몸이 변하는 거예요. 그죠? 혈류가, 혈액의 이 이동이 변하면서, 약간 예상치 못하는 어떤 증상들이 자꾸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이진신배속 창자 속에는 지금 가스가 굉장히 많이 어, 갇혀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어, 그왜그 이거 굉장히 그 흔한 현상이에요. 굉장히 흔한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쉬워요. 그 일단 가스가 배속에 많이 갇혀있다. 그게 어떻게 면 사람이 조금 좋아지다 보면 음식 먹는 양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어, 또, 운동하는 부분들도 약간 게을러지는 그런 현상들이 또, 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어, 그니까 하여튼, 이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폐의 확장에 대해서, 그 우리 이수진 님이, 그니까, 러 단독 실수를 얘기할게 그 이분들이 그,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분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사장님, 우리 이제 오른쪽 폐, 무게를 다르게 착용했지 않습니까? 이수진 님은 저와 똑같이 오른쪽 폐가 커져 있다고 본인이 판단하셨고, 잘 하셨는데 모래주머니도 체중에 맞게 어느 정도 잘 착용하신 것 같아요. 무리하지 않게 잘 착용하셨는데, 문제는 왼손에 지금 170을 착용하셨고, 오른손에 70, 7 70, 80, 70을 착용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머리 모래주머니 중량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달라져 있는 상황에서, 저도 많이 실수를 했지만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팔을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머리 주머니 착용하고, 바람을 불고, 이제 이빨을 딱딱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뭐 어깨를 떨썩거리고, 우리 할수 있는 뭐 자바라 운동이나, 여러가지, 여러가지 법을 이제 잘 적용을 하시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지금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제가, 이 얘기는 사실 동영상에서 여러 번 했던 얘기입니다. 뭐 이, 그 우리 수진님이 놓쳐버린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여러 번 놓쳤던 경험 이 있고 제가 도와드렸던 여러분들도 이렇게 놓쳐버린 그런 경험들이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했어요. 그러니까 커져 있는 쪽 폐. 그러니까 우리 수진님은 이 수진님은 오른쪽 폐가 커져 있다고 했으니까. 오른쪽 팔을 많이 흔들어야 된다. 대신에, 왼쪽 팔을 더 무겁게 한 상태에서, 오른팔을 많이 흔들어야 된다. 어느 정도 흔들어야 되느냐 하면, 2대8 정도, 혹은 3대7. 왼팔이 2, 오른쪽 팔이 8, 왼팔이 3, 오른쪽 팔이 7, 뭐 하여튼, 그 정도 비율로. 그러니까, 바람을 불면서, 이빨을 딱딱거리면서, 오른팔을, 자꾸 흔들게 되면 어떻게 되면 커져 있는 오른 폐가 오른쪽 폐가 자꾸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폐의 높이가 똑같아져요. 왼쪽 폐와 높이가 똑같아지면서 폐가 그러니까 들리면서 위장을 누르고 있던 그위식도과약근을 이해하시죠, 그죠? 위식도과약근을 누르고 있던 폐가 이렇게 들리면서 위장에서 가스가 식도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오면서 폐가 들리면서 이게 높이가 똑같아지면 식도를 눌러주는. 그 포인트가 똑같아져요. 그러면서 가스가 더 정확하게 빠져나가면서 점점 창자 속에 있던 가스가 더 많이 빠져나오면서 이제 압력이 떨어지면서 아 이제 아 뭔가 이제 편안해진다. 배속에 가스가 너무 많이 있으면 압박감을 느껴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싶어도 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먹고 싶은 욕구 자체가 없어요. 왜그러면 배속에 지금 빵빵하게 뭐가 들어 있는데 음식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입맛이 확 떨어지고, 또몸살기도 슬슬 나타나요. 가벼운 몸살기인데, 뭔가, 신진대사가 잘안 돌아간다. 혈액순환이 잘안 된다. 그러니까, 창자가, 창자 속에 이렇게 가스가 가득 차 있으면, 창자가 빵빵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빵빵해진 창자를 또, 운동시켜주기 위해서, 머리나 팔이나 다리에 있던 피를 또 창자 쪽으로 막 끌어당겨요. 창자가 무거워지면 손이 차가워지고, 얼굴이 찌그러들고, 막, 이런 현상들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창자의 움직임을 돕기 위해서 다른 몸에, 우리 몸에 다른 부분에 있던 피를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더안 좋은 상황으로, 그러니까 자꾸 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진님이, 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아, 죄송합니다. 저, 아까 생각은 했는데 준비를 잘 못했네요. 아, 자, 집에 그 수진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아, 전화기 있죠? 예, 수진님이 전화기를 갖고 있으면 아, 집에 물병이나 아령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물병이나 아령 같은 게 있을 텐데 수진님은 오른쪽 폐가 커져 있다고 했으니까 왼손에 1.5리터 물병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물병을 잡고 이렇게 그냥 든 상태에서 그냥 들고만 계셔도 돼요. 왼손에, 아, 왼손에 이렇게 들고만 계셔도 되고, 자, 바른 자세로. 자, 바른 자세 아시죠? 그죠? 의자 끝자락에 앉고, 자, 오른쪽 다리는 약간 접고, 왼쪽 다리는 약간, 약간 앞으로, 약간 앞으로 이렇게 펼쳐서, 왼쪽 엉덩이 위주로 앉고, 그죠? 아, 왼쪽 발바닥에 약간 누르면서, 다리 동작 뭐, 5분에 한번씩 이렇게 에? 이렇게 해주는거 아시죠 그죠 아, 아, 동사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왼쪽에 아, 송합 물병을 가져고요 물병이 있습니다 그죠? 왼손에 지금 이게 왼손입니다 왼손에 물병을 이렇게 잡고 자, 자세를 바르게 한 상태에서 네. 바르게 한 상태에서 자 허리를 가슴을 앞으로 조금 내밀고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을 계속 흔드는 겁니다 계속 흔드는데 어떻게 흔드느냐 하면 바람을 불어 주면 서 바람을 부는데 수준님 잘 들으세요 어, 바람을 조금 길게 불어 줘야 돼요 그 폐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폐, 이 호흡법은 혹시나 이동하는 을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호흡법은 항상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진님한테 이증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도와드린 방법이니까, 그대로 적용하시면 곤란합니다. 하여튼, 바람을 좀 길게 부면 폐가 이렇게 들려요. 하면서, 자, 수빈이몸 동작 잘 보세요. 이빨도 좀 딱딱거리고, 머리도 좀 흔들면서, 자, 왼손에 지금, 자,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피가 오른쪽으로 쭉 올라와요. 올라와서, 왼손에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피가 또 왼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어, 오른, 왼쪽을 무겁게 했기 때문에, 오른쪽 팔을 흔들면, 오른쪽 라인을 타고 피가 쭉 올라오다가, 왼쪽을 무겁게 했기 때문에 피가 왼쪽으로 다시 넘어간다. 그러니까 균형이 맞아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진님은 오른쪽 패가 그니까 수진님이 2대8, 그니까 2대8, 3대7 원리를 조금 무시해버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정확한 건지 안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다. 아마 제 경험상 아마 수진님또 이런 실수를 하고 계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을 그냥 똑같이 흔들어 준 거야. 그러니까 물론 오른팔을 좀더 흔들어 준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똑같이 흔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좌우 비대칭이 가슴에 좌우 비대칭이 나타나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흔들어지면 계속 왼쪽 폐가 더 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오른쪽 폐는 덜 들리고 그게 짝짝이가 이렇게 되어 버 거예요. 짝짝이가 되면서 오른쪽 폐는 위장을 눌러버리고 이게 높이가 안 맞아서 가스가 잘안 빠져나와 버리면서 식도와 위장의 압력이 계속 가스 때문에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에 이거 들고 바람을 불면서 팔도 이렇게 이렇게 자고 이렇게 다고 골고루 흔들어 주세요 이거 어느 정도 해야 되나 하면 한 5분 정도 이렇게 계속 해주면 5분 정도 계속 해주면 폐가 이렇게 들리면서 뭔가 기분이 좋아진다 기분이 좋아진다 뭔가 풀린다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가스도 막 트림도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트림도 올라오면서, 뭐, 하품도 나오기도 하고, 트림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가스가 나오면서, 식도 협착 때문에 갇혀있던 가스가, 이제 높이가, 폐 높이가 맞아지면서, 가스도 나오기도 하고, 트림도 나오기도 하고, 뭔가, 툭툭한 뭔가가, 호흡을 할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 어. 그니까, 어, 이렇게 잘 해주시고, 설사 증상도 동일한 거예요. 어, 수진님이 설사 증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가스 압력이, 가스가, 배속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못 빠져나오다 보니까 어, 음식 음식을 먹다 보면 배속에서 무조건 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량 그잉력 가스가 계속 나오면 이제 압력이 어느 정도 내가 견딜 수 있는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상인에 비해서 이 창자가 여러분의 창자가 수진님이 어, 감당할 수 있는 창자가 가스가 양이 굉장히 어, 정상인에 비해서 한 2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는 거는 굉장히, 어, 안, 에, 좋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어떤 정상인들보다 한 절반 정도, 참, 극단적인 경우는 한 절반 정도로 떨어뜨려야 되고, 어, 뭐더 떨어뜨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뭐, 네 끼, 다섯 끼를 먹어도 괜찮은데 아주 소식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한, 한 적이 있는데. 왠가 여러분들이 가스 처리 능력이, 정상인들은 가스가 뭐, 커질지, 그러니까 정상인과 여러분의 차이는, 여러분은 어느 특정한 부분에 창자가 커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이나 뭐 왼쪽 하복부나 커져 있고, 정상인들은 전체적으로 커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나타나는데, 물론 정상인들도 언젠가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창자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창자가 좀 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폐가 또, 어, 오른쪽이나 왼쪽이 어느 특정한 부분이 어, 커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스가 압력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니까, 러 오른쪽 배가 떨어지면서, 그니까, 러 이쪽이 오른쪽이, 아, 여기 화살표 있네요. 화살표 있는데, 이, 지금 이건 평면도라서, 막 좀, 좀 그런데, 그죠? 이 오른쪽 배가 떨어지면서 이 위장을 눌러버려요. 눌러버리면 여기 위식도 과략근이라고 있는데, 이쪽이, 어 모양이 변해버려요. 일시적으로. 그러면서 가스가 위장에서 식도로 못 넘어와버리는, 그러면서 창자 전체 가스가 넘어가는데 수진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 동작도 잘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다리 동작을 해서 왼쪽으로 가스를 이렇게 몰았는데 왼쪽 다리에 힘을 주면서 왼쪽으로 가스를 몰았는데 여기서 계속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오다가 오기로 왔는데 일로 못 빠져 올라오니까 점점 더 이상 이제 이 압력이 올라가다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다시 다시 오른쪽으로 다시 넘어오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 상황에서 또 음식을 먹으면 가스가 더 많이 발생하면서 결국은 어, 수진님 같은 경우는 오른쪽 창자가 커져 있다라는 것은 이 오른쪽 창자가 아 오른쪽 폐가 내려앉았다라는 것은 오른쪽 창자가 커져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넘어서 오른쪽 창자와 오른쪽 대, 대장 쪽이 이렇게 갑자기 가스가 밀려오면서 팽창이 되면 순식간에 변이 그러니까 설사도 아닌데 묽은 변이죠, 그죠 어 제가 보기 분명히 묽은 변입니다. 그러니까 어 묽은 변이 쑥하면서 이렇게 어 밀려서 항문으로 나와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가스가 어느 정도 내 창자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의 가스가 내 몸에 있으면 그리고 그또 지속적으로 빠져 나오고 있으면 어, 수진님이 지금 겪는 어떤 그런 증상을 굳이 겪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 그러니까 수진님이 지금 지금 임시 조치로는 저렇게 했는데 뭐 항상 저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떻게 하냐면 모래주머니 찬 상태에서 기본적인 그 운동 틈을 잘 지켜주시고 그 오른팔을 수진님이꼭더 많이 흔들어야 돼요. 저도 이 시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여기서 한쪽 팔을 더 많이 흔들고 한쪽 팔을 덜 흔든다. 이게, 이게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저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특히 영유성 1도에 있는 분들은, 이게 반드시 폐의 좌우 비대칭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구독자 신청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없으신 분들은, 그 장길성 폐의 좌우 비대칭, 이거, 혹은 얼굴에 좌우 비대칭, 이거 꼭찾으셔서고 자, 그 좌우 비대칭 찾아보시고, 도저히 못 찾겠다. 근데, 이게 좌우 비대칭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도저히, 뭐, 혹여나 도저히 못 찾겠다. 이러면 제가, 제가, 그, 어, 저 만나러 오라고 그랬죠. 그죠? 그니까, 어, 뭐, 아야. 그하여그 장길성,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장결성 궁금한 점이나 질문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거기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 어 일요일날 저를 만나러 오시면 제가 한번 도와, 한번 봐드리겠고 도와드리겠다 이랬습니다 수진님은 하여튼 평상시에 오른팔을 자꾸 이렇게 움직이시고 오른팔을 이렇게 왼팔 2, 오른쪽 8, 8 왼팔 3, 오른쪽 팔7 어떻게 선택하시든 수진님이 몸 상태에 따라서 잘 적용하시고 대신에 왼팔은 한번씩 이렇게 뭐 팔굽혀펴기를 해준다든가 바깥에 나가서 계단에 있는 이런 봉 같은 걸 자꾸 이렇게 잡아 당겨주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한네번 내지 다섯 번 정도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근력 운동을 해주시고, 그 이제 나머지 시간은 오른쪽 팔을 자꾸 흔들어주고 시 가끔씩 왼쪽 팔도 흔들어줘야 돼요. 어 그래야 높이가 폐의 높이가 어느 정도 어 일정하게 맞아지기 때문에 이 폐가 한쪽이 내려앉아버리거나, 어 이래되면, 이 식도를 누르는 방향, 요 사이로 식도가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르는 위치가 달라지면서, 이렇게 눌러버려요. 눌러버리면, 가스가 정상적으로 못 빠져나오고, 자꾸, 이 식, 그, 목쪽에 가스가 자꾸 들러붙으면서, 가래가 낀다거나, 이물감이 낀다거나, 혹은 코에 막, 점막에 막 붙으면서 콧물이 난다거나, 코가 맵다든가,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이 되게 됩니다. 어. 근데 가스가 아예 안 나올 때는또 이런 현상이 하나도 안 나타날 때도 있어요 뭐 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 그러니까 하여튼 아 이, 이,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 괜찮아 지실 것 같아요 괜찮아 지실 것 같으니까 제가 더 설명을 스, 설명을 드릴 게 있나요 하여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동영상 보시고 어, 이렇게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해 보시고 규칙은 아시죠 그죠? 아, 규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음에 또 질문하실 것 같으면 그앞 어, 규칙대로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가 얼굴을 뵙지는 못했는 것 같아요. 어,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저하고 어, 만나러 오시면 어,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어, 이렇게 한번 어,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야 여튼 선생님이 일찍 답변 못 들어서 죄송하고, 잘 해보세요. 잘 해보시고, 너무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어, 잘하시고, 실수하지 마세요. 그죠? 어. 그리고 긴장감을 항상 일정하게, 이거는, 긴장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정적인 긴장감도 있고, 긍정적인 긴장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 내 건강을 도모해야 되겠다. 내 건강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긴장감이에요. 부정적인 긴장감은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막 다가올 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운동하는 걸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면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요. 그러니 하여튼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자꾸 접근하시고 그죠? 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선진님하여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어,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어. 잘해보세요. 어, 감사합니다.